가서, 뭐, 이먹거나 하는 게 나았겠다 싶어서. 그니까, 러 아침 먹고 가뿐이 아침 먹고 가뿐이막 갈랍니다. 아, 아침 먹고 가야 되겠다. 대답은 안 했지만 아침 먹고 막 떠나야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 먹기 전에 노장님이 뚝 하니, 삼이유리 중주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다 적은 책들을 또한벌떼이 가지고 가지고 참선하고 앉았는데, 이거나 좀 보지! 하고, 갖다 주더라고. 아침보고 가락 하면서 뭐최근은또 우리 다음 주한테 갖다 주어 또. 그래서 에이 갖다 주었으니까 이완이면 막 요거나 그럼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보기 시작한 게한 1년 동안 그래서 자 율장을 보게 됐다고. 음. <웃음> 율장을 보기는 다 봤지만은 <웃음> 일장 보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남고 그런데 통도사가 유교사변 당시에 말이죠 어 피난 서울이 부산에도 와 있었거든. 부산이 그 항도 정부가 부산에 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통도사는 삼일육군병원이 돼 있고 범어사는 그때 뭐 일칠공팔 저 육월 때. 17608, 유골, 유골 안치소라. 유골들을 갖다가 막 수백 차를 갖다가, 뭐, 지금 청풍당, 뭐, 안심료 할거 없이만, 유골이 꽉째나서 군인들이 다 지켰어. 보광전 하나만, 통도사는 보광전 하나만, 그, 근근, 이제, 신인네들이, 뭐, 노자님들 멸치, 그냥, 극미 지키고 있고, 각 법당들, 막 군인들이 꽉다 들어쳤었어. 3일육군병 네. 일주문 앞에 군인들이 보쳐서 그랬었어. 이래놓으니까 네, 군인들이 그냥 막 장경각에 있는 책도 그냥 막 갖다가 똥땡 닦기도 해버리고, 막 그냥 장판 다 끊어다가 전랑 장판 끊어가지고 화투장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화투치기하고 막절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자원스님께서 가가지고 장경각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장경 가운데 빠진 것을 여보와서 찍어가지고 갔다가 보충시키기도 하고 관음전 양쪽 그 벽장 안에 빙가장경이란다든지뭐든지 산질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데 날들어 좀거두르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늘 거두고 이렇게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선비구 문경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더라고. 나선비구 문경이라고. 그게 이제 미란다왕 문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라. 그 어쨌든 그걸 갖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 그, 나가세나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가 미란다왕이라고 하는 왕하고의 그 문답을 했는데, 전부가 300여 문답이 되는데, 그, 미란다 왕이라고 하는 이도, 과거 전생에 말이지, 원력이 수승한 이고, 이 나선비구도 원력이 수승한 이가 돼가지고, 한 부처님 장소에 한 사람은, 나선비구는 비구가 되고, 미란다 왕은 사미가 돼가지고, 마당 청소를 하다가, 비구가 사미를 보고, 야! 실던 거 놔두고, 요찌그리 이거 바람 불기 전에 싹, 응? 덜어 치워라. 그러니까, 예! 대담만 하고, 이거, 얼른 안 하고, 설랑지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네. 이놈이 어른이 시켰으면 말이야, 대비구가 시키는 일 버튼 안 하고, 집을 일 버튼 본다고, 막, 빗자루를 가지고 대갈빼기를 막 탁, 썰어주니까네. 이놈이 어도 맞고, 설랑,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른, 얼른, 그냥, 일을 치우고 자아 울력 다 마치고 나서, 항학 강물에, 강물에 가서, 이제, 모욕들을 한다. 모욕을 하는데, 몇 발짝 늦게 이 나선비고 가니까, 꼬마가 모욕을 탁, 하이 하고 나서 그 언덕 위로 이렇게 바옷돌이 바오또리 있는데 바옷돌이 쫙올라서다니면서도 강물을 쫙 가르침하는 말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항하 강물이요 나는 오늘 상자비구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을 내지 아니했고 상자비구가 시키는 말을 잘 수순해서 따랐으며 나는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가지고 진심을 내지 아니하고 어 옳게 법을 수행했으므로 2차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대항하강물이여 너와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대변제를 구족하여지이다 이라고 원을 세우거든 그러니까 이나선비구이 비구가 뒤따라가다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저는 무조승 나온 중에 그리되면 내가 혼나겠거든 그러니까 안되겠다 그럼 내려가고 난 뒤에 자기도 툭 올라서서 도도하게 흐르는 항하강물이여 나의 원하는 소리를 들으라. 나는 오늘 하자비교를 잘 교육시켰으며 <웃음>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나는 바른 법을 전달했으니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백천항아강물이다 모여들더라도 능이 넘치지도 않고 모지라지도 않고 능이 수용할 수 있는 대, 대해, 바다와 같은, 응? 음? 향수와 같은 그런 무량한 변제를 구족해야지. 다, 이렇게 원을 세웠다는 거야그 사람들이 수, 수백 겁을 지내고 나서, 한 사람은 나선비구가 되고, 한 사람은 미란다 왕이 돼가지고, 그래 둘이 이제 문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그, 기지 미묘한 그 문답들이 많이 나와요. 막 이럴 테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미란다 왕이 묻습니다. 비구시요. 예, 예, 당신은 부처님을 뵌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200년 전이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요. 당신 신임은 봤습니까? 우리 신임도 못 봤지요. 신노신은 봤습니까? 우리 노신도못 봤을 겁니다. 훨씬 더노신이나 봤을까 못 봤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 없는 거 아니요? 본 사람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오? 부처님이 대장경이 있음으로서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부처님이 30 이상 8 0종으로 갖추었단 말이 참말이요. 그렇지요.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도 30 이상을 갖추었어. 아 그렇지 못하지요. 그거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예? 뭐, 잔대밭에 잔대가 나는데 말이, 잔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소리가 말이 안 되는데, 대왕한 일찍이 연꽃을 본 일이 있어 봤지요. 연꽃이 어디서 납니까 진흙에서 납니다 진흙 닮았을디까? 진흙하고 안 들었지요. <웃음> 네. 부처님은 진흙에 나서도 진흙이 묻지 아니하고 연꽃은 진흙에서 나서 진흙이 묻지 않는 많고 향기가 옥복 한 것과 같지 성인이 이 세상에 나서도 에?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고 <웃음> 처세간 여공열여나 불착수다. 이런. 문답이 아주 참 아주 기기미묘해 내가 그걸 또 가니 보고 나서 이건 책 많이 봤다고 이런 이런 지혜가 나오겠나? 책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사지지가 자연현출에서 스승 없는 지혜가 서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선방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확차 가지고 몇년 동안 선방에 가서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지 했는데 그만 주변 머리가 없어 가지고 아 어? 대학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요새 같은 뭐꼭 대학 가려면 서울 가 가지고 뭐 무당 절에 가 가지고 신랑 부전 봐주더라도 못 가지 대학 가려면 가서 있을 텐데 말이지 그런 주변 머리도 없고 서울 갈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돈이, 응? 뭐, 누한 뭉킥이 조용, 대학을 가든가, 뭐든가, 이것도 저것도 안니고 세월이 뭐, 2 5사변 나가지고, 수상하니까, 그래,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대학은 그만 포기해버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 잘하고 글잘 쓰는 사람, 막 이런 건다 포기해버리자. 그러다가, 한번호련히능경을 다시 어떻게 보게 됐는데, 능엄경을 보니까, 능엄경 육권말에 그 사바라 입장이 나오는데, 음? 야구 비구가, 야간 여류의 기후 비구가 발심하여 결정수 산마지인 데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비구가 발심을 해서 결정꽃 산마지를 닦고자 할진대는 너, 여의 형상지 전에 신연 일등 소일지절하라. 네이여래의 형상 앞에서 말이지, 몸을 한 등불처럼 만들어서 태우거나, 음? 한 손가락 마디를 태울 것 같으면 시는 오법의 이 결정심이라 이 사람은 말이여 법에 결정하는 마음을 한 사람이다. 수민직명 무상강노라 비록 곧 무상강노를 밝히지 못했지만 시 장업세간하여 영탈외룬이라 세간을 멀리 떠나서 말이지 모든 누를 벗게 될 것이니라. 무시숙책을 일시서필이라 무시숙책을 예, 옛빛을 일시에 감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쭉 나오는데, 어, 에이, 빌어먹을까? 이왕 사람들은안할라 하면 말이지, 내가 딱, 응? 연비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손가락 없으면 내 잘났다 소리 어디 나을지안 할게, 그 말이야. 손가락 없으면 뭐, 누구하고 아프하려고 덤미지도안 할게, 그 말이야. 손가락 없으면 내가 뭐 무슨 총무원장 하고 싶다, 내가 존경하고 싶다, 이런 명리에 끄달리지 아니할 것이고, 사람으로다 걷어 치워버릴 것이고, 하물며 무시 숙책을 일시 서필이라고 했으니 만이 야뿌리차 사신미이하면 같은 몸을 버리는 적은 인을 짓지 않는다면 말야 중성무의라도 비록 무의도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생이나야 반드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기 숙책을 여하마에고로정는 무의하리라 숙책을 갖다가 옛빛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내가 석달 동안 마음의 음을 먹은 것과 똑같이, 말보리를 부처님이 섯달 잡수신 일이 있죠. 마음의 잡수신 일. 그와 똑같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일거 일거 삼득이다이 말이야. 일거삼득이라 내가 연비 한번 함으로써 무시 숙책을 일시섭이라 하게 되고, 잔업세간 영탈계로 하게 되고, 시인은 오법의 결정신이라 했으니, 부처님 법 가운데 결정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일거 삼덕일 것이니까, 에이, 빌어먹을까. 내가, 에 연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을 가가지고, 오대산 정멸궁, 응, 서 이제, 한, 한철 지내야 되겠다. 저거는, 이제, 해암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여름에, 생식을 하면서 장잡을 하고, 눕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서대에서 한번 정진해보자. 정지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장읍 세간하야 영탈계로와 세간을 떠나서 모든 누을 벗어난다. 이 말은, 세간은, 오용락이 세간 아니니? 오용락이. 재색식명소, 오용락이 세간이잖아? 우리 종당이 시끄러운 것은 말이, 재물, 주지, 그 뭐, 이권다툼 뭐, 쉽게 말해서, 에? 주지, 좋은 절 주지, 그거 맡으려고, 주지 하나 만는데 뭐, 뭐, 뭐, 돈을를 뭐, 얼마씩 주고 주지를 맡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에? 뭐, 시끄럽잖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총 원리를 가진 사람이 뭐, 총무원장, 뭐, 부장, 뭐, 어쩌고 이래서 니까 말이지, 에? 그런 거안 떨어지려고, 주지 안 떨어지려고, 서로 주지 뺏으려고, 서로 시시비비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람 노릇이지, 죽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저, 태종대 지금, 저, 저, 저, 주신, 저, 저, 해남 대양사 도성스님이 오시는 사리도 잘하는데, 한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버스에란 말이지, 학생은 15원, 군인 10원, 뭐, 일반 30원 이래서 놨거든. 그러니까, 차장, 야? 나는 돈안 내도 되지? 와요. 내가 학생가? 내가 군인가? 내가 일반가? 신임은 얼마를 써놔야 될까요? 안 써놨으니까 안 내듯 대지가 듯신말이지 우리는 중이지 사람 아니다 이거야. 학생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다 이들아. 어? 중은 중으로만 해야 된다 이거야. 어? 중이 사람으로 하라니까내 네. 명예와 권리와 말이지 어쨌든지간에 그게 사람으로신데 사람으로 그것도 채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그냥 팡해제버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 요 어. 나는 여러 시, 스님들한테 지금 얘기하지만은, 금생에 내가 해인사 방장로서 하고 싶단다든지, 종정이 되고 싶다다든지, 내가 뭐 총무원장이 되고 싶다다든지, 뭐 이런, 예? 명리, 예? 이름 나는 그런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은, 털업만치도 아니라 털업 끈팅이 많지도 없습니다. 예. 어. 그런 생각은, 아. 이게다 떠났어요. 내가 사 산들지, 세상에 지금 사 산들 말이지 1 0 년을 더 살겠나 말겠나 그러고 싶거든뭐 인생 70 고래기, 인생 70은 고래장이라 했는데 말이야. 고래장 될라 하면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야. 그 고래장 5, 6년밖에 안 남은 고래장이 말이야. 무슨,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겠느냐 이니라 돈에 대한 것도 밥세 그릇 먹고 나면 내가 그 뿐인데 밥세그릇왜 내가 뭐가 필요하냐? 이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억지로 생긴 거야. 생긴 거야. 뭐 억지로 내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지. 내가 하나도 안 내버리지. 뭐든지 안 내버리지. 편지가 와도 우표 딱지 하나도 내가 내버리지는않으니까다 주셔서 우표 딱지 해가지고 신랑 땅 물에 담갔다가 깨끗하게 해 가지고 방바닥에 늘었다가 아들 주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한다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우표 딱지 서고 와서 우리 큰심 재이라고막 아따 는들막 할배야 가면 되게 좋다 한다. 우표 딱지 하나 안내버리고 신문을 싸가지고 여러 대 껍데기 에 이렇게 조이 붙돌 마른 거. 내코거딱띄어놨다 하고 뒤집어 가지고 메모지 다 하지. 그나 하나도 안내뜨리거든 어. 편지 봉투지도 뭐 성한 거는 내가 거기다가 흰조에 딱 올려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다시 써먹지. 그거. 아들 돈 주더라도 그거 다한푼 넣어 가지고 딱 주지. 그냥 내가 안 버린다는 말이야. 응. 내가 돈 필요 없어 실지가. 어. 돈 <놀람> 그래도 뭐돈 일부러 생겨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내쓸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 다 그냥 생기더라고. 내가 쓸 돈은 돈뭐 20만 원이란다든지 몇원내 아래, 돈뭐뭐2 0만원이란다든지뭐뭐 몇만원 내돈에서 손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언제든지 돈뭐 무정 쓸 수도 있지. 일부러 없는 돈을 쓰려고 많이 모아가지고 쓰라는 생각은 내가 본래 없으니까. 집을 고치더라도 돈 있는 것만큼 고치지. 돈 없는데, 뭐, 빚내가지고 오진다든가, 그런 생각은 한 번에 안 하니까. 응. 이래서 이것이 장업세간 영탈지로라 길이 세간을 떠나서 모든 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일 첫째 안심명이래요 마음이 편안해져. 모든 명리를 떠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무시 숙착을 일시설피라고 했으니까 무시겁네 말이야. 옛날 기설갔다가 일세에 다 갚아 맞혔다. <웃음> 이제 내가 아까 연비 한 얘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에, 불교 정화가 나가지고 연비하고 나서 바로 정화가 나가지고 서울에 가니까 역시 또 에, 서울에 가니까 자꾸 내가 좀 쉬어 먹을 일이 자꾸 생기게 되고, 사람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 이럴 테면 뭐냐? 그래도 명색의 이격을 봤다. 부처님 경전을 봐, 본 사람이니까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안다. 또, 율장을 봤으니까 율에 대해서 안다. 이래서, 어느 율장, 어느 대목에 말이지, 대처성은 안 된다고 하는, 대처성은 중이 아니라고 하는 대목이 어디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예? 어느 장경 몇 페이지에 몇 줄에 있다고하는 것을 근거를 대라 그러는데, 음. 그날대로 그걸 꼭 갖다 지적해서 거기다 대한 예? 논문을 쓰라는 거라. 그래서 한번 쓰고 두번쓰니까 아이고 잘 쓴다고 또 쓰라 하고 또 쓰라 하고 이러면 뭐 청담 신 효봉 심 동산 심 비서가 돼 가지고 막날 조차 막 댕기면서 그거 써 줘야 되고 그거 음, 음, 말 답변 해 줘야 되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연비는 해 가지고 실랑 팔뚝은 들러미고 말이지. 예? 일일 노장들 따로된닐라 하니까네 에이 정화는 내정화부터 해야지 뭐 이런 은뭐 교단 정화고 뭐시고 사찰 정화 예 네? 내정화부터 뭐냐 해야 된다 싶어서 또 어, 태백산으로 들어갔죠. 태백산 도솔암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 미사리가 나왔다는 곳이요. 뭐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 곳입니다. 2차 대전 때 방화장인 히틀러가 과거 전생에 말이지 예? 전생에 거기서 죽노릇했다는 얘기까지 다 있는 그런 절이야 그 암자에 내가 가가지고 지금도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입니다 거기 더 따라가면서 불탄 산고 수활로 하고 산고 없고 물 넓은 이지를 내가 기탄하지 않아요 득등, 애도는 나서 이어 내가 여 헐떡거리고 여기 온 뜻은 무슨 뜻이냐? 결역분명 일단, 사야, 결정, 코, 말에, 일단, 대사를, 공영 고제해서, <웃음> 연비, 연양, 입계원 이러다, 연지, 연양하고,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사르고, 내가 떡하니, 개와 원을 세웠더다. 오종, 금일 한십년 하고, 내가 금일로부터 오늘부터 십 년을 항정하고, 갱불하산 요전쟁하라니 다시는 하산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요전쟁이라 오직이 화도하나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 것이니양미 발명 본가옴인데 마냥 이본분가옥을 발명하지 못할 진대는 비작천상하소용과 천상까지 내가 돌아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글을 써서 내가 떡하니 발언문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때 들어 앉아서 이제 오후을씩 하고 하루 저녁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자지 않고 이런 이제 원을 세우고서 거기서 이제 더 같이 살았는데 음. 산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살기를 내가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6년 동안 살은 것이 내 평생 한 중노릇을 대가할 만큼 가장 잘 살은 때고 신심으로 계행 잘 지키고 중노릇 잘한 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가지고 한 며철 이렇게 댕기다가 보니까 한 이제 비구 대처 말하자면 예, 5.16 혁명이 나가지고 어,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그때 비구 대처성 싸움이 재판이 74건인가 됐다 그랬어요. 74건인가 되는 그 재판을 갖다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장이 참도 그냥 중단해라. 딱 중단시켜놓고, 양쪽 측 비상종회의원 15명씩 30명을 뽑아가지고 비상종회를 구성을 했어요. 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장이 아주 그만 특명을 내려가지고, 예, 이제 하는데, 저쪽 측에서는 뭐 권상로란다든지 무슨 뭐 황성기란다든지 제법 경하게 밝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우라 존자를 낳은 것은 말이지 출가해 가지고 나우라 존자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대체성이다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음.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는 거라. 아. 어느 경전에 어느 경전에 있다는 걸다 내세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좀 해박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기라. 그러자면 은 경전에 좀 해박한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때 성철수님인데 성철수님을 불러내야 되는데 성철 씨는 그때 성전 하면 철조망 치고들 어 앉어가지고 죽으면 죽을지 못 나간다고 하는 판이니까아 어. 그럼 막뭐 누가 대변할 사람이 누구냐 아그막일사라 어. 뭐 그래도 나이 어리지만 은 말이야 어? 그래도 이력도 봤고율장도 보고, 보고 했으니까네 가서 방패매기 할 만하니까네 올라가거라 그때 내가 서른네 살 때인데 제일 막둥이 국회의 막둥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막둥이 비상총회의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대처성 측에는 동국대학 교수 황성기가 제일 나이 적고, 음, 비구성 측에서는 내가 내, 나이 제일 어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설령 한 5, 6개월 동안 이제 부탁드려서 이제 날마다 이제 한바탕씩 회의를 갖고, 아,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상종의원이다 해가지고 유명하다 보니까 서울 근방에 가서 또 있으니까는 뭐 여기 뭐 재법문 해달라 4 9구 재법문 해달라 뭐무슨뭐 뭐 무슨 뭐 구명시시 하는데 법문 좀 해달라 아이고 구명시시 안 하니까 연금이 있더라고 또 여기도 좀 해달라 저기 이런 뭐 뭐법사로 이제 법사 품팔에 당기게 됩니다. 음? 법사로 또한번두번 번 그냥 슬쩍슬쩍 할지는 그것도 이제 뭐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프로가 돼. 프로. 에이,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뭔지겠구나. 일억짜럭 하기를 근 10년 동안을 갔다가 공부도 안 하고 허둥지둥 허둥지둥뭐 이렇게 해서 세월이 또 한이 지내간 게 34세부터 44세까지 근 10년 동안을 세월을 이렇게 법사노로 타고 그냥 괜히 뭐 서울 무슨 종회 의원이다 해가지고 교육위원이다 역경위원이다 뭐 법규위원이다 해가지고 뭐 법규 맨든다고 끙끙거리고뭐 비구라 하면 뭐 비보살교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자라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맨들어야 되고 또뭐율장도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교 성전 맨들는데 율장 부분 또글 써야 된다 그래서 또글 써서 글도 쓰면 말이야, 글도 그 등급이 있어. 글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원고지 한 장에 말이지, 5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원고지 한 장에 8천원짜리도 있고, 원고지 한 장에 만원짜리도 있고, 말이지. 원고지 한 장에 삼천원짜리도 있고, 그래.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글 써가지고 신랑돈 수월창에 벌어먹었지. <웃음>